자, 오랜만에 생선이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PC 마켓까지 왔어요. 날씨도 너무 좋고, 사람은 진짜 없고, 생선 테이크웨이 해서 먹어야지. 오랜만에 사심이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요새 이제 PC 마켓이 어떤지 한번 내가 보여줄게. 자 이제 안으로 들어왔는데 사람이 손님이 꽤 많네 안에는 좀부적부적한것 부쩍 같아 약간 이렇게 보면은 꽤 사람이 많아 야 잠시만 화면 돌려서 보여줄게 자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요정도 있어 요정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딱 적당히 있는 것 같아 나들 여기가 아무래도 다른데보다 싸니까 많이 와서 먹는것같아자 여기 이제 이렇게 진짜 여러가지 종류의 뭐 새우 뭐 이런 랍스터 크랩 게뭐 등등 진짜 많은 종류가 있어 여기 뭐 진짜 많지 진짜 별에 별게 다 있어 여기 보면 내 친구들 오징어도 있고 생선들도 있고 아주 종류별로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필요한 거를 직원들한테 말하면은 뭐 이렇게 썰어줄까 내장도 뽑아줄까 이런 식으로 다 물어보거든.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거 없고 그냥 먹고 싶은 거 골라서 사서 집에 가서 먹으면 돼. 그래서 새도 있네 새 손님 썰어달라고 하면은 다 썰어줘. 뭐 예를 들어 회를 먹고 싶어서 와서 너가 어 그러면 해좀 떠줄래? 하면 전부 다 떠줘 거기에 대한 엑스트라 차지도 당연히 없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은 이제 간장이랑 와사비나 초장 같은 거는 테이크아웨이로 해서 가져오는 게 좋아 왜냐면은 여기가 되게 좀 비싸게 팔기도 하고 초장 같은 경우는 없거든 소주에 그래 한인마트 가서 사서 오면 될것 같아요 어, 지금 이제 옆 가게로 왔는데 옆 가게는 이제 보면은 되게 특이한 사시미도 많아요 뭐 문어 사시미, 뭐 관자 사시미, 가리비지 번... 가리비 관자 사시미, 가발론 뭐... 이게 뭐였지? 전복, 전복 사시미 이렇게 특이한 게 굉장히 많아 많아 그리고 또보면은 되게 특이한 조개도 네. 있고 암부 플랫 이런 것도 있고 살아있는 전복인가? 아마 살아있는 전복도 있고 예쁜 새우도 있고 거기에 크랩 종류가 또 여러가지 진짜로 진짜로 다양한게 많아 새우도 진짜 별의별 새우가 다 있어 그래서 여기 와서 먹고싶은거 아무거나 골라서 먹으면 될거같아 여기 진짜 마이너스가 없어졌어 웬만하면 다 맛있어 지금 나는 도미랑 연어랑 이렇게 주문을 했어 배로 이제 앞에서 직접 잘라줬어 맛있겠다 아 먹고싶다 종류보다 연어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벌써 설레기 시작했어 연어다 연어 너무 맛있겠다 원래 저거만 샀었거든 근데 약간 양이 작아보이는거야 그래서 한 장이 더 샀지롱 해 먹을 걸 사고 이제 가고 있어 빨리 먹고 싶다 배고파 죽겠다 아이씨 사람이 갈수록 진짜 많아지고 있어 지금 같이 온 형이 굴이 먹고싶어가지고 굴을 보고 있어 형굴 사도 돼 여기 굴도 막 생굴, 막 튀기거든 근데 나는 나는 좀 굴에 조금 약하고 약간 비려가지고 뭐 조금 약하고 자 지금 집 밖에서 생선 먹방하려고 좋은 곳을 찾고 있어 날씨 죽이지 않냐? 진짜? 뷰 좋고 날씨 좋고 음식 좋고 여기도 이제 그 바베큐장이 좀 많거든 그래서 그 코로나 사태 풀리면은 여기 와서 바베큐장에서 바베큐 구워 먹으면서 영상도 찍어야지 여기 진짜 분위기도 좋고 공기도 좋고 저 뛰어놀기 딱 좋은데 노래 틀어놓고 맛있겠지 이렇게 해서 3 8불나 왔어 개 싸지 않음? 그러면 하나로 한 25,000원 정도 돼 자 이제 내가 좋아하는 연어부터 먹을게 오임? 세 점임 세점 개굵음 이거, 이거 원래 유튜브는 이거 해줘야 돼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웃음> <웃음> 천천히 천천히 나 아, 존나 맛있음 영상 그만 찍어야겠다 일단 생선 먹어야겠다 나중에 보자